안녕하세요 우무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품은 고군향 차창에서 나온 남박빙운이라고 하는 어, 생차 소병입니다. 이 차는 어, 소병 열 편이 한 통으로 되어 있는 차인데요. 어, 빙도 지역의 남백로체라고 하는 어, 가장 북쪽에 자리 잡은 사, 어, 산체에서 채협한 소수차 찻잎으로 만든 올해 신차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한 통이 200g 소병 10개, 그래서 2kg으로 되어 있고요. 한 건은 총 6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60편이 한 건이 되겠습니다. 이 차는 4월달에 생산이 되었는데요. 실제 체업은 2월 중순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벽면에 금호가 일부 섞여있고요. 실제 전체적으로는 약간 검은색을 띠고 있습니다. 벽면은 상당히 가지런하고 기납도가 아주 높지는 않아서 잎사귀 하나하나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적절한 기납도를 가지고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예, 이 차의 차기가 약간 약하다는 소문을 들어서 약 5g 정도를 투철하였습니다. 평소보다 약간 많은 양의 아, 차의 업을 어, 투철하였습니다. 아, 85도의 물로 1회 세차 후에 약 1분간 유차하면서 세차 탕색을 보니까 아, 물 표면에 작은 솜털이 어, 떠오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가는 솜털이 많이 보이는 것으로 보아서 어린 아엽을 사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1포째 탕색입니다. 아, 색이 그렇게 진하지는 않지만 어, 비교적 물질감이 많이 나타나서 어, 차 표면에 거품을 볼수있고요 예, 연이어서 2포째 탕색도 1포째와 거의 비슷합니다. 연한 노란색을 띠고있고요 아, 차의 향이나 맛이 이포째까지는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비교적 시원한 구감과 연한 아, 단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3포째 탕색입니다. 탕색이 1포나 2포에 비해서 크게 진해지지는 않았지만 고산미가 증가하면서 후운이 따라오기 시작하는데요. 어, 아직 빈도 특유의 단맛은 크게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 4포째로 넘어가면서 어, 단맛이 일부 증가를 하기 시작했고요. 아, 고미와 산미가 아, 상당한데 그 중에서도 아, 고미가 산미보다는 조금 더 강하게 어, 나타나는 그러한 아, 맛을 갖고 있습니다. 예, 5포째에 접어들면서 어, 본격적인 이차에 아, 봄맛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아, 고미와 산미가 약간 숙그러들면서 단맛이 고개를 어, 치솟기 시작하네요. 예, 6포째로 넘어가면은 탕색은 5포에 비해서 조금 연해졌지만은 고미와 산미가 줄어드는 대신에 단맛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차를 소개받았을 때는 소수차라고 하였는데, 차품의 성격이 드러나는 것이 아, 6포, 7포째부터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볼 때는 소수차임에도 불구하고 내포성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 현재 7포째 탕색도 아주 깔끔하고요. 예. 아, 마지막 8포째도 어, 꾸준히 탕색과 맛을 유지하는 것으로 볼 때는 어, 이 차의 차품이 비록 소수차지만 은 웬만한 고수차 못지않은 좋은 제다 기술로 만들어진 차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팔포를 우리고난 엽조를 아, 물에 담궈서 사진을 찍어보았는데요. 엽조가 모두 싱그럽고 줄기나 잎사귀가 아주 정상적이고 통통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난방노체의 빙운 소병을 가지고 자그마한 이벤트를 할까 합니다. 유튜브 채널 우측 상단에 보시면 차사랑 운무천 이라고 하는 보이자 카페 로고가 있습니다. 아 이것을 클릭하셔서 음무전 카페에 가입을 하신 후에 좌측 하단에 있는 유튜브 이벤트 메뉴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선착순으로 댓글을 달아주시는 최초의 회원분에게 빙은 소병 한 편을 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유튜브 채널 오무천의 좌충우돌 심기를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